<웃음> 더 놀고 싶어, 더 놀고 싶어. 근데 이제 집에 가야 돼. 어, 어디 갔지? 오빠한테 갈까? 또뭐 오빠 보고 싶어? 오빠한테 갈까? 오빠한테 갈까? 그래, 네, 알았어. 오빠한테 가자, 오빠한테 가자. 아이고, 잘가이 오빠한테 가자 우리도 오빠한테 가자 날아가는 두부 그러니까 펄럭펄럭 오빠한테 가자 오빠한테 가자 오빠한테 가자 이 집에는 큰 멍멍이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이사갔어요 오빠한테 가자 오빠한테 가자 오빠 두부 가고 있어요 오빠한테 가자 오빠 오 위험해 차 온다 위 오빠한테 가자 오 어, 오빠한테 가야 되는데 오빠한테 가자 오빠 어디있지 오빠 두부 가고 있어요 오빠 두부 가고 있어요 가와 가요 우리 두부 자와 가요 잠깐 쉬었다 가자 엄마 힘들어